이제는 다 아시죠? 특수 골대입니다 일반 골대에 비해 크기가 많이 작아요 농구공 딱 하나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농구공 이 아니라 햄버거를 던질 거예요 크록스맨과 변준영 선수가 10번씩 던져서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데이 버거클럽 <웃음> 같습니다. 아, 두분다 No. Oh. Ha! I'm g o